나중에 듣기로는 그가 패배했고, 영원석은 지옥의 대장간에서 파괴됐다더군요딱 하나만 빼고. 어, 어, 어, 저는 실패했어요, 디리엘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그 문으론 차마 못 들어가겠더군요 <웃음> 용서하세요, 디리엘 제발 용서를 <웃음> 마리우스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 주어. 이리 죽어라, 마리우스. 가져가요, 가져가시라고요. 마침내 이 모든 게 끝이 나군. 보세요, 이 돌이 제게 무슨 짓을 한는지 어... 응? 넌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지 한데 난 대전사 티리엘이 아니다 발! 세상에 안 돼! 안 돼! 안 돼! 훌륭한안 했단 이제담내를 하도록 하지